서키버스다이 맥스! 오, 더 커지니까 이으얼굴이더잘 보이지 나가라 으으으으가라으으으으으아으으아으으으으으어으으어으으다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라고 아뭐 시끄러워 나가라 땅콩이 뭘 나가다 가지는 어서 이어놔아 뭐야 아, 시끄러워 아, 아 엄마 아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해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어?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? 모르죠 아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지금 몇 시쯤 됐지? 아이 진짜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? 안 되겠다 얘들아 나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머머머야머머어 갑자기 갑자기야. 어 그래 그래 그래. 다들 열심히 하고 꼭우승하기 빌어. 파이팅! 힘내려 힘내라. 엄마 좀 그만하세요 챔피언 그만하세요 엄마 하지 마. V I C T O E Y 뭐라고요? 자 우리 S C p 널 우승하러. 출발하자고! 레츠고! 신사 숙녀 여러분! 올해 떠오르는 샛별이 포켓몬 리그에 참가했습니다! SCP몬을 들고 온 코봉이! 와 정말... 우 설렀다 설레! 그럼 안녕하세요 코봉이예요! 저리 나를 이겨야 할 것이다 <웃음> 첫 번째 불의 경기 순문의 포복 경기 시작해 주시오 나와라 타태우 진해 <웃음> 잠깐만 불이란 말이지 불에 강한 나와라 173 땅콩이 야 탄배하 지네 타태우 진해 백꽃세레야 요래, 요래, 요래, 요래, 요래. 다음은 내 차례지. 간다. 찌려보게! 아, 아, 저 얼굴로 찌려보니까 나무 부담스러워. 아, 아, 다 태우지네. 화염 자동차로. 굽질어 몰아라. 아, 뭐야, 이가 이게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하라고. 나한테 폭을 안 통해. 아, 이건 내 공격이다. 가라. 동일하니! 동일하니! 아 안되겠다 다 태우치네 코대 맥스로 변신!! 어!! 터졌어!! 너도! 대스로 변신!! 라우네대 불쌌라게자자자아아아아아아 어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뜨거 아, 아 뜨거 뜨겁지 뜨거, 않고 뜨거, 뜨거. 따뜻하다 찜질방이야? 하하하아 이거 <웃음> 야 찜질방이야? 아이고 엉덩이 엉덩이 아이고 엉덩이 좀 지져야겠다 야 땅콩아 이번에 끝내 말이야 어 아래스 콩콩아 간다 돌짝 아이! 단대우지네! 아 내가 지단이! 내가 지단이 억울하다! 천원의 성이야 참당했어! 첫 번째 경기! <웃음> 코봉이 승! <중>. 축구고했어 <웃음> <웃음> 단궁아! 들어와 자! 첫 번째 경기를 손쉽게 이기고 돌아온 코봉! <웃음> 과연 이번 대결도 이길 수 있을까요? 이번 경기장은 페어리 경기장입니다! 내 이름은 피트다! 피트! 한방에 보내주겠어 아예 우와 하늘도 안 멋있다 됐고! 빨리 붙자! 흐! 간다! 나와라! A660 큐어스 반가 반가 반가 너 느끼니? 오호호호. 뿌리무뿌리무오호쟤 숨어있는 거봐뭐 이렇게 창피해 바로 나와 우리무음이 말이 필요 없다 사이토 키네시스! 어어 어? 어? 어? 뭐야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난품에 공주였는데 어딨나요? 나 야, 나의 나의 어? 어, 어, 어디 나요나 왕자야 정신 차 왕자님 어디 있어 뭐야 고거아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정신 차리라고 아공격 들어갔잖아 지금 아 그런 거야 아 어, 어. 발칙한 기집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이번엔 내 차례지 166에 최면 빠진다고 해봐 어서 어서 사랑한다 외쳐봐 사랑해요 1육육님 뭐?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쳤나 미쳤나 어머 어머 어째 내 기술이 얘한테 들어갔대 역시 166이야 트레이너는 홀리다니 하하하하 이번엔 거다이스로 변신하자 유리붕 너도 거다이맥스 변신 아 <목소리> 서키버스 코데메스 더커지니까이뿔 얼굴이 더잘 보이지 허라 토대 염동력 뭐야 이거? 어오 뭐야 이거 공격 오오 미치겠어 야저쟤서키 아! 머리가 오 머리가 아 머리가 머리 마저 이쁘지 히치고 안 먹혀요 오나못나우겠어요 <웃음> 정승공격! <정신> 어째서? <웃음> 야 수고했다, 66. <웃음> 고마워. 아, <웃음> 대단하다. 역시 SCP 몬들은 강력하구나. 와, 와, 대단해, 대단해, 아주 대단해, 우리 사랑스러운 SCP 몬들. 이제 결승만 남았다. 다들 우승할 수 있지? 편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아이고, 웃음> 나만 믿어라가. 사이렌에 대한 아, 시끄러워 어? 어? 어? 컴퓨터? 여보십시오 어! 코봉 분. 오 박사네! 아예 박사님! 아하하하. 결승까지 올라갔던 얘기를 들으셨군요? 좋아할 때가 아니야 마지막 결승 상대는 바로 한델이야 아이 뭐 그까짓까? 그냥 우리 SCP모델이 그냥 확 하면 그냥 끝날걸? 근데 아니야 코봉아! 포켓몬들을 사용해 SCP몬들이 아주 불리할 거라고. 어 그래요? 어 잠깐만. 야 어?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하냐? 어? 아우 큰일났다. 야 잘할 수 있겠어? 코보아. 어, 네. 자 지금부터 내가 이 컴퓨터로 너에게 전송해줄 문서가 있어. 아 뭔데요? 이번 리그에서 네가 우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지. 어? 잠깐만요. 어? 이렇게 싸우면 우승할 수 있겠네. 오 박사요 오 박사!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았어 포켓몬 리그 결승전에 내가 꼭 이겨주마.